예예예! 저렴한 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번니당 거지 투어 거지 투어. 한번 만하다. 예. 하나요? 예. 자, 거지 투어 거지 투어 제주도. 안전 체들과 그리고 징배 우리 경태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행 여 오늘 특별히 점심 시간인데요. 아 점심 점심 시간은 공짜로 먹게 됐습니다. 노차지 예! 예! 노차지 노차지 우리 차지. 자 우리 지, 지인을 통해서 이게 제주도 타고 이렇게 휴양지 오면 지인을 통해서 또 어, 맛있는 음식도 얻어 먹고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점심은 바로 하요 하요 오늘은 더요 하요. 만두를 꽃처럼 담다. 만두를 꽃처럼 담는다. 어떤 어떤 거 같아? 만두를 뭘, 꽃처럼 담다. 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그러니까 만두를 음. 이, 이런 모양이죠.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이제 멀리서면 이제 꽃처럼 북한 같은 친구 북한 같은데 그렇죠. 국가? 이런 거. 진욱이는 또 어떻게 담는다고 생각해. 콜은 이제 접시에 잘가 가지고 아주 맛있게 예! 인간 3식 식량. 일단 먹으러 가자. 예! 거지 예! 투어. 자, 화요일에서 지금 예.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꽃이 진다고 너와의 시간을 잊은 적 없다. 여기서 정말 만두가 꽃처럼 생겼어요. 노란색 진달래. 진달래가 저 느낌. 아니지, 유채꽃이지, 여기. 제주도는 노란색 유채꽃, 그지? 여기 컵, 컵다나 오. 어. 오, 이거는? 피김이. 피김이 만두 전골. 크으으 이거는? 피김. 와. 먹을 만두. 먹을 만두네. 오, 만두. 와. 이야. 와. <웃음> 맛있겠다. 아 선배님 차 참... 맛있겠다. 다시... 아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돈 안찍냐 찍겠다야겠다 어떨 것 같아요? 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다맛있겠 <웃음> 안녕. 나야. 이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이아를이아서 촉촉 촉촉 아 아래. 이 아래. 이 아래. 짠맛. 그릇 하나만 주세요. 진이진다음맛있 응. 음. 아, 아, 아, 아, 음. 맛을 만두 이행지로해주세요 만, 만두가 두, 무럽게 맛있네. 젓가락이 없어요. 왜요? 너 숟가만 있어. 여기 젓가락 좀 주세요. 여기... 젓가락이 하나 없어지 없었어? 젓가락이 없어요. 나 숟가락이 있어. 전 숟가락만 있어요. 이걸로 해. 약국 젓가락 없어. <웃음> <웃음> 진짜 채 먹는 거야? 아니,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 요걸 오, 요걸 뭐 잡았네. 잡았네. 잡았 뭐냐? 네. 다 나왔다. 자, 짐배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웃음> 징배 네? 아. 징배 의맛 표현은 어떤가요? 만. 오. 자, 계속해서 먹네? 말좀 하고 먹어. 만. 징배야 이 자식이 다 쳐먹네 는다 쳐먹네 <웃음> 말좀 하고 먹어 이 새끼야. 연속 연속 네 개를 먹는 거야 흡입이네 흡입. <웃음> 음. 김치 만두는 없나요? 김치 어요 얼마? 김치 여 만두 어치 빨리. 다 먹었는데요. 맛있어? 아직 두개못 먹어봐가지고. 다종류별한번에다 먹고 그냥 해버리네. 음, 음. 뭐야? <웃음> 만매큰 아, 아, 재미가 없잖아. 이 맛이 계속 <웃음> 이거 계속 들어오는데, 여섯 개 먹었는데 아무 재미 없게 지금 어떻 하자는 거야? <웃음> <웃음> 먹을 먹을 먹을 야 전쟁 진짜 오랜만이다. 왜안 왔지? 먹을 <웃음> 먹을 음악 깔 거잖아 어차피 목소리 <웃음> 지우고. <웃음> <웃음> 유튜브에서 무료로 돌아다니는 노래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웃음> <웃음> <웃음> 자, 징배가 얼큰 만두전거를 먹어봅니다! 음. 음. 오, 오, 징베. 오, 징베! 잘 익었어, 지금. 한 입에 먹으면 맛있겠다. 오, 대맛아. 어, 다된 거야? 오, 징배맛징배 예전에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만두 음. 보이솟터졌네 어 <웃음> <웃음> <뜨거워, 뜨거워. 웃음> 오. 아아뜨거아뜨겁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어아아어 야 그래도 준비가 성번할 수가 있네. <웃음> 어. 어있어? 맛있어? 어. 매콤해? 만두만 먹었을 얼큰한지 모르겠고 아까 국물 먹었을 국물은 매콤해. 오. 국물은 얼큰해. 오. 저는 얼큰한 이게 전골을 국물을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요거뭐 저게 얼큰하다. 예. 아 네. 그지 돈. 음. 음. 거지 투어. 음, 뭐 상식이 뭐든 거지 형아. 점심 해결. 예. 해결스마. 해결어뭐 점심 해결했어맛있스 <목소리>